해산물들을 추메해볼건데 이제 간혹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투망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.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던진 투망은 합법이고요 민물에서 던진 투망은 불법입니다. 근데 뭐 충주쪽으로 가면 민물투망도 합법인 곳이 지역마다 약간 다르다고 해요. 자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 투망을 던져서 한번 잡은 먹고기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지금 바로 투망을 던지러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. 레츠 고 레츠 고 이 오늘 컨텐츠가 랜덤인게 뭐냐면요 투망을 친다고 무조건 고기가 잡히는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투망을 치러 왔는데 제가 옛날에 투망으로 전어를 한번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전어를 잡는데 진짜 투망 을한 70번 쳐서 겨우 9마리 잡아서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든든합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바로 안녕 안녕하세요 어... 하이 하잇 하이! 이자 하이! 하이! <웃음> 그리고 상렬이 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니아빠입자체니아빠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국투망라이프라는 동호에서도 회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투망에데도 대 불구하고 밑밥을 준비하셨어요 여기 밑밥을 뿌려가지고 물고기들이 가해오면은 그때 이제 투망을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투망치의 날에는 파도가 조금 있어야 물고기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벌써 한국투망라이프에서 미리 하고 계시는데 파도를 맞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바다투망은 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투망도 내양 하면은 불법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외양입니다 외양에서 하는 거는 또 합법이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투망 한번 쳐보도록 아니 치는거 이렇게 같이 구경할게요 투망 치실거예요아 해야죠 어 그럼 나도 해야겠다 <웃음> 자 여러분 지금 저렇게 고기를 기다리시는거예요채니형님이 선글라스 끼셨잖아요이 선글라스 왜끼냐면요 지금 맨눈으로 보면은 물고기들이 잘 안보이는데 이 선글라스 껴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보인다고 하고 뭐야 저렇게 장화 안신고 그냥 어, 상남자네 장화를 왜신는거야어 고기와요? 자 지금 저쪽에서 신호를 주고 계시거든요 아 밑밥. 아 밑밥 밑밥 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가까이 왔을 때 밑밥을 부를게 잘 뿌려 그렇지 아, <웃음> 저게 맞아요? <웃음> 아잘 모르겠는데 <웃음> <죽였는데>. 만신인데 <웃음> 벌써? 엄마 시작하기 전에 다 짖었네 렉시하네 아 새끼야 <웃음> 어 형님 실력발휘하시나요? 아 연습만 해 볼까 <웃음> 아저를 예, 잡는다고 <웃음> 오 네, 오우 제가 봤어요 엄청 커보이는데 현지인 같은데? 하나 둘오 저는 나쁘지 않은데, 안 하려고요, 이제. 브루랑 <웃음> <부르랑> 비슷하네. <에이. 웃음> 저 방금 던졌는데, 브루님이랑 비슷하다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들어가지고. 아이뭔 소리야. 브루 <웃음> 한번 해보세요. 던져보세요. 내가 이겼다 내거못 봤죠? 내가 이겼어요 나중에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뭐야 보여줘 <웃음> 근데 여전서 얼마 안 던진 거 치고는 진짜 잘 던지신 거거든요 2점 정도 몇점 중에 100점? 아니 1000점 <웃음> 여러분 지금 30분째 아무도 안 던지고 계시는데 지금 전부 다 대기만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왜냐면 딱한번 했을 때 많이 잡아야 그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못 잡으셔도 되니까 한번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시고 밑밥 1인분 주문 들어왔습니다 밑밥 뿌릴게요 플라이야가래 어우 뿌리지 말라 했어요? 그런 것 같아 아당이다 제가 뿌린 거못 보셨어요 <웃음> 안 혼나겠다 내가 <웃음> 있는 건데? 아니 형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와, 와 어, 어, 숭어 숭어 숭어, 숭어 새끼들 아 거야 다 이거 다 풀어주실 거죠? 얘네못 먹어요? 예 네, 금지 세 장이 없어서 괜찮은데 아, 형, 야만이 됩니다 얘네 아, 진짜로? <웃음> 자 여러분 숭어 살려줄게요 어이구 물을 때 가라 그래 가가가가오개빠르아 너무 빨리 가니까 개빡치네. 박공치 대가리 아니에요? 저 아까 아간벌레 뺀 거. 아 여기 아간벌레 뺐어요. 네. 혼자 드셨어요 그거? 초자 <웃음> <웃음> 이제 천니 형님 또 들었습니다. 고기 보여요? 아니, <웃음> 아 멋있다. 먹이를 노리는 약간. 하이나. 에 네? 아니요 상렬이 형. <웃음> <웃음> 오 보여 혹시 몰라 잡혀 있을 경우 있잖아요. 아 이거 없네. 아유 어, 형님 이거 우렁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? 어? 연천에서 가져온 물고기. <웃음> <웃음> 자 형님 이또 방금 한번 치셨거든요 어 왜왜 그냥 해봤어요 <웃음> 오, 오, 뭐야, 이거. 거짓말 거짓말 네. 어 뭐야 전어 아니요 뭐야 이거 전어인데 아닌가? 예? 아, 아니네 아니죠 <웃음>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보리멸은 아니죠? 피름이에 예, 바다인데 <웃음> 원래 다 작으면 피름이잖아요 얘를 밖에서 잡혀와한 마리 더 있네 어. 그럼 이거 놔주도록 할게요 버려 버려 어 땅바닥에 버린 거 어우 나이스 가가가 가, 가. 너무 빨리 가지마 짱나니까 이게 뭐예요?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이거 잡으면 제가 잡는 거죠? 어 그럼 어 있네 어, 뭐있어어 많은데? 어 오, 오, 뭐야? 왜어 왜. 전어 아니야 아니 아까 그거 큰거 어, 같아요 이거 저건데? 전어예요? 아니구나 <웃음> 자 여러분 지금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투망치신 분들 다 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컨텐츠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망 실패해가지고요 이렇게 옷다 갈아입었습니다 어또 언제 할수 있죠? 중순에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 7시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와 이게 파도야 아 이거 오늘 못잡겠다자 이쪽에서 한번 투망 쳐봐 와우, 야. 뒤지겠는데, 이거? 뭐야, 잘하네. 간다, 간다, 간다. 오! 내 기대 안 되고요. 없다. 와, 잘 던졌다. 제발, 제발. 네? 롱무로 투망 실려. <웃음> 가끔, 이러다가 잡힌 경우도 있어요. 무거워. 무거워요? 예, 물살 때문에 그래요. 아. 플라이어 가래. <웃음> 아니, 혼자 몰래 가서 하기를 해. 저 몰래 찍었거든요. <웃음> 방금 거 너무 심했다. 네, 이러다 잡힐 때가 없어요. 자, 어나 형님 던지셨습니다. 좀더 들어가서 쳐야 되는데, 상황이 이래가지고, 들어가지 못해서. 한번 보여줘! 오! 어, 괜찮네. 어? 어? 잡혔다. 진짜 잡혔어. 전원데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뭐 있었는데? 하 아, 나갔나봐. 어, 어 여기있다. 이건, 이건데? 있다. 아, 숭어구나. 아유 소중해 자꾸 소중해 <웃음> 퍼덕 트인 게 전어인 줄 알았어요 잘가세네언이 화나셨습니다 플라이아가래 과연 과연 뭐야 뭐 있어요? 오, 뭐야. 전화해요? 아, 어 뭐야 전어예요? 아어 망상어 아니에요? 아 붕어인가? 붕어네 아 붕어 <웃음> 역시 민물의 왕 형님 맨날 붕어 잡으셔서 따라오신 거네요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왔나봐요 얘를 야. 먹을 순 없잖아요 얘 예, 뭐, 먹을 수 없죠 뭐, 먹어도 돼아저 괜찮습니다 브레인 뭐, <웃음> 수공 브레인 보다 크다 그죠? 귀엽다 네가잘가플라이아가래 <웃음> 자 하트 모양으로 뺐습니다 형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<웃음> 형수님 너무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 아니에요? 형수님도 보셨죠 하트 모양 <웃음> 아, 아깝네 아아 그렇죠 거기 잡고 어깨확 걸쳐요 확 현지인처럼 그렇지 나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, <웃음> 아, 미안해. 삐지지마 <웃음>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어제 그 장소로 왔습니다 어제 밤에 한어 투말라이프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잡으셨대요 괜히 일찍 갔어 아 기다릴걸 <웃음> 잡으셨어요? 오아 이게 학공치때가 들어오는구나 저거 보리멸이에요? <웃음> 아, 아 황어새끼에요 황어는 <웃음> 안 먹습니다 여러분 방금 학공치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와. 자 여러분 그래도 학공치 잡으신 거 보니까 고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어, 뭔가 이거 대결 같다 투망 대결 사람처럼 스쳐가는 응응. 뭐야? 근데 왜 쫓겨났어요? <웃음> 저쪽 가서 찌시라고 저쪽 가서 찌시라고? 자 형님 방금 투만 던지셨거든요 어? 뭐 잡혔어요? 보고 아, 보고 있네 <웃음> 아이고 아유 화났어. 귀여워 화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 쫄보기 진짜 맛있는데 잘 먹으면 진짜 리짓입니다 버릴게요 제가 자점점이두 분이 같이 던지셨거든요 어? 잡으셨어요? 와아이 크다 아, 하군지 사이즈 진짜 크다 아니 보통 잡히면 한요 정도 사이즈가 잡히나요? 이건 작은 거래요 아 작은 거예요? 자 지금부터 사장님 뭐 보셨습니다 어 제발 아이스야, 어손 들으셨어요. 오 찐다 찐다 찐다. 이야,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. 또 학꽁치 잡으셨습니다. 와, 와아 저기 사장님도 잡아오셨어요. 와 사장님. 황어인가요? 황어, 황어. 시마으로 잡은 학꽁치입니다. 들어가. 어 황어는 놔줘야죠잘가 와. 부른이 미간에 이렇게 주름 생긴 거 처음 봤어요. <웃음> 진짜 역한가 보다 롱코넨새보다 심하다 <웃음> 어 진짜요? <웃음> 자기 롱코넨새맡아봤을거나 <웃음> 상상하니까 괴롭겠네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아주 커다란 놈이 잡혔다 하거든요 아꼭 이런 건 화장실 갔다 올때 잡혀 형님 뭐 잡혔다면서요? 맛있는 고기 다어 진짜요? 커요? 오짜 오짜 어짜요? 어디서요? 아, 어, 리발 황어네. <웃음> 근데 저희가 펀더빵 초창기 때 구독자 이만 때 황어를 잡아서 먹어봤었거든요 형님. 이거를 왜 먹어? 고등어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그래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야, 입이 잉어 같다 이거. 자 이거 한번 챙겨볼게요. 야 내가 저 황어를 먹을 줄이야. 어 깨끗해졌다. 방금까지 살아있었어요. 그러네요 아직 사후 경질 안 되고 덜렁거리는 거 보니까. 어, 설마 형님이 거짓말 치? 아, 오 살아있네. <웃음> 들어가. 아싸. 먹을 걸록 같은 거 생겼다. 넣어버려. 닫아버려. 자 여러분 그리고 좀더 쳐보고 만약에 안 잡히면요 우리 회장님한테 학. 핫꽁치 몇 마리 좀 얻어가시죠 네 무릎 꿇고 저기 아 제가 꿇어야죠 형님 자 일단 먹을 거키자 네. 지금 또학꽁치 잡으셔서 나오시거든요 세고만 입어셨다 우와 네. 아까도 아홉 마리쯤 잡으셨다고 봤어 아 그럼요 봤어요? 네, 아, 아 이거 봤죠 황어 잡은 것도 봤습니다 사장님 황어 혹시 와. 버리시면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? 가져가 감사합니다 <웃음> 사장님이 제일 웃겼어요 되게 잘해 그망을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치셨어요 사장님 50년 50년이요? 네딱딱딱딱 15살 때부터 지셨다고요? 아 그러니까 다르시구나 사장님한테 학꽁치 무릎 가능하신가요? 아 가능하지 아 제가 끌어야죠 오몇 마리 잡으셨어요? 못 잡았어요 아 이게 많이 못 잡으신 거구나 와 사장님 몇 마리에요? 와 진짜 학꽁치가 많이 나오네 지금 오늘 여기서 보실분 중에 제일 많이 잡으셨습니다 어 형님 잡으셨어요? 어 잠수해서 지금 멘도를아 <웃음> 드디어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무릎 꿇으면 되나요 형님? 어 빨리 꿇어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여섯 마리 <웃음> 추우시죠? 너무 추워, <웃음> 너무 추워. 아유 안녕하세요. 아들 구독자 분께 만나셔가지고 구독자 분이 또 무늬 오징어를 아유 이 귀한 거를 이 학꽁치인가요? 무늬오징어 예, 예. 잡으신 거예요? 제좀 잡아요. 아 잡으신 거예요? 스킨으로? 예. 아 스킨으로 무늬 하시면은 이거 수준급시거든요 아유 너무 잘 먹겠습니다. 사진 한 장만 같이. 찍어주세요. 아유 당연하죠. 자가뭐 <웃음> 여기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학공치썬 건데 제가 먹어볼게요. 초배. 한 잔도 드세요. 드세요. 음 진짜 전어 같은데요? 진짜 맛있데요 그... 그... 그... 그... 그... 엄청 거들거들해요아 고득. 진짜 구독자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직접 잡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해치신 거거든요 니가 맥힙니다 진짜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황어 처먹으러 갈게요 그 참고로 여러분 황어가 굉장히 맛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<물람> 여러분 <물람> <물람> <물람> <무> <물람> 이렇게 해서 투망으로 잡은 황어랑 학꽁치를 잡아왔습니다 와 냄새 엄청나지? 음. 자 여러분 이 황어가 요 안먹는 생선이에요 옛날에 제 영상 한번 보시면은 황어를 제가 어떤 낚시꾼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아저씨 이거 이름이 뭐예요? 그때는 이제 헌터팡 초창기라 잘 몰랐을 텐데 아저씨가 그걸 딱 들고 보시더니 바닥에 떨구면서 황어, 황어 이러고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황어를 낚시하시는분들 안먹는 황어라고 하는데 근데 겨울에는 또 이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웃어? 안먹는 황어라는 게없어서토 달지 마라 어. 알았지? 허 더... 여러분 <웃음> <웃음> 근데 오늘 이 맛없는 황어로 뭘 만들어서 먹을 거냐 어제도 오늘 은혜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이 황어를 눈 커지지 마 당연한 거잖아 안 먹지 먹어야 돼 왜냐면 제 목이 맛없는 황어를 잡아서 은혜랑 같이 먹어 보자. 딱 이거거든 벌써 정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은둥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가 안 먹잖아 그러면 다 타이트하셔 뭐야? 뭐야? 뭐야? 이거는 방금 은둥이들한테 한거 아니야? 아니 너한테 아왜 자꾸 이래? <웃음> <웃음> 은혜가 진짜 요즘에 댓글 보는 사 삶으로 지금 낙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라는 거야? <웃음> 삶으로 낙을 보내 죽어 죽어 죽어 은혜가 요즘 댓글 보는 낙으로 삶을 <웃음> 즐기고 있겠다 이거지 맞지? <웃음> 어.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댓글 뭐, 어깨 루틴 어떤 거, 이런 거좀 쓰지 마시고, 연예인 얼굴 왜 이렇게 커요? 이런 거 쓰지 마시고. 어깨. 그런 거 없었어! <웃음> 아, 미안. 나와버렸네. 보자라 보니까 이 황어를 은혜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맛있게 해서 먹을 겁니다. 맛있게 어떻게 뭐냐 바로 황어 생선 가스를 만들어서 먹어보자. 생선 가스 괜찮지? 아니 나 생선 가스 진짜 싫어하잖아. 이혼하자. 그래? 예. 다는 그래. <웃음> 은혜가 생선 가스를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대구로 생선 가스 한번 만들었어요. 그때도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크기도 굉장히 크잖아요.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황어가 획기성 어예요 연어처럼 알을 낳으러 기수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맘대쯤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일단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. 썩은 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학꽁치들도 잡아왔거든요 이학꽁치는 어떻게 먹을까냐면요 머리랑 내장만 떼가지고 그냥 통튀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통튀김 먹었는데 개맛있더라고요학꽁치조림 먹고 싶지 않아 뭔가? 아니 아니 아하 <웃음> 튀김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얘도 튀김이고 왜다 튀겨? 신발도 튀겨? 개나대네 또 어떡하라고? <웃음> 왜 저러? 아왜 저러 마음 아프게 해. 조금 당황했어? 어떡하라고 <웃음> 조림 할줄 알아? 아 무가 없네 재료도 없는데 무슨 조림 감자 있잖아 감자로 해서 할래 도어 조림은 은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? 놀라지나 막 <웃음> 개나되네 자 그럼 우선 얘네들 목욕하러 가자 나? <웃음> <웃음> 아니지 너몸 보기도 싫어 에이 드랍 더황 오우샷 아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학궁치 면또 아가미에 사는 아감벌레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한번 맛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아감벌레가 되게 맛있거든요? 근데 오늘은 어? 먹지 않고 안 먹어 은혜야 아니 어. 그게 아니 은혜 아니라. 표정이 어잖아요 벌써 <웃음> <저, 이 벌레. 웃음> 아감벌레가 한... 뭐야? 학궁치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뾰족한 애들한테 아가미에 붙어 사는 기생하는 벌레 얼마나인데? 찌까매 얼마큼? 찌까매 얼마큼인데? 찌까매 <웃음> 몇 센치? 아, 제일 세지. 일단 보여줄게. 자, 그러면 이게 아감이 딱 들면은 여기는 지금 깨끗하지? 자, 아, 그럼 얘는 없는 거야. 그리고 그래 여기, 여기다! 있 지금 안 보이지? 하지만. 여기지. 있 여러분 이 아가머리가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. 원래는 손톱만한 것도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아가머리가 처음 들어온 애는 수컷이에요. 그리고 또한 마리가 들어온애는데 개도 수컷이에요. 그럼 기존에 있던 수컷 있지. 걔가 암컷으로 변해서 커져. 진짜로? 어 진짜 신기하지. 거짓말 거침... 맞을걸?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저 아가머리 저거를 외모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짬뽕이나 이런데 가끔 저게 나와요. 어디 본지 알아? 어, 어 그래 저렇게 생긴 아니 벌레야 이게 뭐야?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. 그게 저거야. 그래서 사실 저 보면서 어 저렇게 저거 외모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처먹었을 수도 있어요. 너 먹었지? 어, 컴플레인을 못 거니까. <웃음> 원래 만나하고 그냥 아예 먹는 거겠지 하면서 은혜가 약간 20대 남자분들 쌀이에요. 모짜렐라 치즈 버거 주세요 하고 시켰는데 그냥 치즈 버거 나왔잖아요 그냥 먹어. 거물 레인은 못 걸어요. 그냥 먹지. 착해 착해. 이걸 그래도 은혜야 제거를 하고 너가 꽁치 조림을 한게 마음 편하잖아 맞지? 아니, 상관없어. <웃음> 어. 그럼 이거 튀겨줄까 같이? 아니. 아, 이거 모짜끔한 뭐 거뭐 맛이 난다고. 오. 그럼 다음에 암컷 아간발레 가져올게. 먹을래? 아니. 굳이 그걸 찾아서 내가 왜 먹어야 되는데? 너 요새 싸움 잘하네? 어나 슈퍼버거. <웃음> 얘들도 같이 씻어줄게요. 아빌리 마이켄 학꽁치 레끼들 멘트쳐. 자러 이렇게 원래 여기 멘트 없는데 <웃음> 한번 지원해 볼까? 어. 자러게 욕조 안에 학, 황. 화... <웃음> 다시 다시. 다시. 자러게 욕조 안에 황어랑 학꽁치가 욕조 <웃음> 황마. <웃음> 바로 그냥 당치고 <다> <웃음> 어떡해! <웃음> 일단 학꽁치 먼저 한 마리씩 다 조질게요. 다음은 <웃음> 도도도도도도 도. 야, 근데 개 잘하네. What? 지. 사투리 개빡치네 <웃음> <맞지유>. <웃음> <웃음> 저거 비늘 내가 해볼까? 예 예. 아니야 너얘 하얗게 만들거잖아 병적으로 저거 손질할거잖아 하얗게 만들 아니야 하얗게 안해 그러면 <웃음> <웃음> <이태리 장애인이세요>. <웃음> <빈셋으로> <웃음> 하나씩 떼보게 이태리 장인이세요 핀셋으로 하나씩 비늘 뽑겠다고? 어. 아 그럼 내가 안면만 빠르게 할게 알았어 자, 여러분 여기서 바로 방어에 비늘을 쳐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쪽면 다 벗겼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편 은혜야 너 해봐 아 그거 안 낄래 여기 습기 쳤잖아 잠시만 내손 땀보다 하응어 비린내 비늘이 낫다 이거지? 어 낫지 <웃음> 땀?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하어도안났잖아으아 너무 싫어 <웃음> 잠시만 하나만 물어볼게 하응어 비눈배 보다 이게 낫지? 언니 아니? 아니 너무 쭉쭉해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 하응어 비눈보다는 얘가 낫지?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<웃음> 새거 꺼내야겠다 너 새거 꺼내? 죽죽죽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쭉쭉쭉. 웃음> 내토니까쓸지마 아니 근데 주기를 해놓는 건 너무 좀 군대야? 롱롱. 개 괴롭다 어, 야지원자 <저야? 웃음> 하네 이제 아니 너 그렇게 살살해가지고 언제 이거 다해어 라떼 다1 받았다 지금 얘 얼굴 안 보이죠? 눈깔 돌아갔어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은혜 그만해 황어 내장 네 다쳐어나다 은혜 그만해 우와 너 아주 개 조사 났구나 매직 쥐자 징... 이제 징... 저황어를 손질하려면요 라시미가 필요합니다 나나 사시미로는 머리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자 머리를 자를 때 이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아니에 하하하 <웃음> 나대지마 요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? 야 이렇게? 어. 너 어디서 봤어? 빙수님 거 라사 사모라이 어 <목소리> 이거 저기서 해야겠다. 오야 한번 시킬게요아간볼래날라갔어안먹아아나 넷플릭스 보면서 튀겨 먹으려고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싹다 이렇게 빼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싹다 뺐으면요 저 위에 등지느러미 있죠? 자 요거 가위로 라삭 자 그리고 요 꼬리지느러미 털어버려 자, 이렇게 지느러미도 싹다 뺀거든요 여기 옮겨주고 자 손질한 김에 자요합꽁치 머리랑 내장도 다 따줄게요 합꽁치는 간단합니다 대가리 라삭 사으로이 해주고 칼도 필요 없고 요 가위로 이쪽 라삭라삭라삭 라삭 하고 안에 있는 내장 을 그냥 싹 씻어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요렇게 말끔하게 합꽁치가 손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나머지도 싹다 해줄게요 거죠. 괜찮 카메라 켜져 있는 거다 알아요, 여러분. <웃음> 자, 이제 이 황어를 손질해줄 건데 살만 따야 되거든요. 왜냐면 생선 가스에 가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, 이 가운데 척추뼈 있죠. 자, 여기 위를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. 어우, 들리지? 그다음에 카이나를 살짝 이렇게 눕혀서 부드럽게 어기어기 아 자, 어기야어기야 왜? <웃음> <웃음> 요란하다 요란하 돼. <웃음> 어우씨가 차라리 대놓고 욕을 박았으면 괜찮은데? 어우씨 이게 너무 티라스까? 자 마지막에 라샥 사무라이! 자 그러면은 어우야 여기 보시면 여기 또갈비대 뼈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나머지는 다 뱃살인데 싹 날리자 오부님이 그렇게 한거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어? 오부님이 누구야? 청년아버 나 모르는데 그럼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네. 어부님 자그러면 이렇게 갈비대 있죠? 다 날려줄게요 말이아 말이야. 자 그리고 요 부분 이거 도 손질 해볼 거야 뭘까? 뭘까? 뭘까? 뭘까? 몰가? 몰가? 몰가? 뭘가뭘가 몰가? 아우 아이씨 입술 더왔어자 <웃음> <웃음> 요거 껍질을 이제 베끼면 됩니다 이뒤껍데기베끼는 거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잡이 만들고 아래로 깔아요 내 칼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껍질을 당기는 느낌으로 쫙쭉 쫙. 쭉 나사 사브라에 그리고 뒤를 딱 뒤집으면 따라라 요런 거는 사실 이게 더 맛있는 거래요. 어, 어. 뭐라고? 아, 아라고 한 거야? 어. 왜 맨날 내가 12만 걸 거라 생각해? 맨날 12만 거니까. <웃음> 자, 그러면 여기 가시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. 일자로 이렇게 쫙 빼면 될것 같아요. 잠깐만, 어, 기다려봐. 잠깐만, 뭐다 가시 있어, 얘? 이 가시는 내가 세 바싹 튀기면 괜찮아. 아닌것 같아. <웃음> 야, 은데야너 손으로 뺀다고? 내가 정신 차려. 뺐어? 오, 뭐야? 오, 가시 손으로 뺐어요, 여러분. 미칠 뱉기. 뭐야? <웃음> 아, 그럼 이거 하나하나 빼야 되나 보다. 맞지? 근데 얼마 재밌게만. 없다. 어? 여기 이렇게... <웃음> 핀샷 좀 줘볼래? 네 여기 헤이 헤이 손으로 짓누르지라또 미쳤다 이렇게 또 지금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너 설레? 응 <웃음> 뽑힌다 뽑힌다 어야이열었다같시 <웃음> 나왔다 맞지? 이제 없어? 이게 뭐요? 이게 뭐요? 갑자기 충청도 들어갔죠? 오 엄청 커 그렇지 여러분 너무 긴데요 이거? 손 조심해 어 재밌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제가 봤어요 저 나머지 화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하나만 해도 될거 같거든요 아니야 할거 어? 나 혼자 해부를할거고 촬영 말고? 어. <웃음> 알겠어 너 저기 화장실 들어가서 해줄래 그러면? 괜찮아? 어오 <웃음> 깔끔 깔끔 없지 이제 이거 다 부셔도 돼? 은 <웃음> 그만해 이제 어 아, 여기 봐봐 어디? 여기 때벽 뭐라고? <웃음> 때야 벽이야 가시야 무슨 말 하려고 해 얘기해줘 <웃음> <웃음> 손 씻고 은네야아 재밌었는데 <웃음> 개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박살낸 황어는요 물기를 쫙뺀 다음에 튀겨줘야 더 담백하게 튀겨지기 때문에 랭키네 들었던 황어 자 그리고 물기를 쫙빼줄게요 그리고 이거 막 치는거야 나좀 쳐봐도 돼? <웃음> 아..아..아니? 여러분 <웃음> 제가 은혜한테 이거 쳐도 안 망가진다고 <웃음> 할때 은혜가 아 진짜 쳐봐야 돼? 응 한번 쳐봐요 저는 요렇게 칠줄라았는데 <웃음> 빵! 수분을 빼황어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론득론득해졌네. 런득 그리고 세선가스를 하려면 일단 밀개빵 요거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. 자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일단 릴라로 전화. 누구 전화? 예, 러머니. 얘 <웃음> 예, 러머니 촬영 중인데요. <웃음> 엄마한테 바끊으라그랬 그래, 그냥. 네. 엄 끊어. 밥 먹으러 갈게요. 끊어. 네, 끊어! 끊어! 엄마! <웃음> 엄마 해봐! 자, 밀가루 이렇게 뿌려주고. 다음은 락나로. 구워버려. 와랄랄라? 야, 같이 동시에 하든가. 왜 내가 말하고 뒤늦게 니거 네 기억에 남으려고 뒤늦게 와랄랄라? 이러면 어떡해? 다시 해, 동시에. 하나, 둘, 셋. <웃음> 결혼 잘했어? 자, 다음은 필살기. 달달? 근데 겹질 들어갔아유 저런다 저러어 귀엽지라고 한줄 알았어. 달달 귀엽지 이렇게. 이게 어. <웃음> 말이 되냐? 제가 껍질 빼줄게요. 달달. <웃음> 야 뒤늦게 하지 말라고. 내거다 따라하고 있어. 이자짜로이 <웃음> 계란에다가 맛술을 살짝 넣어주면 돼 왜냐면 잡내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는 살짝 어? 너왜 와랄랄라 까네? 중독되었어 아니 기분 개 좋다고 도다다다도다아 나도 그거 하고 싶다아너 직접 올리고 싶다고? 어, 어. 알겠어 어포빠그이렇라치고 <웃음> 전화 안 왔으면서 어 그랬다고? <웃음> 자러분이금 만지창에 대한 황어을 버무려줄 건데 자 처음에 밀가루에다가 요렇게 버무려줍니다 저저저저 밀가루를 빠짐없이 했으면요 띠리리리리띠 계란에 한번도 버무려줍니다 저저저저저 계란에 다 버무렸으면 빵가루로 갑니다 저저저저저저 저 뒤질래 아 이거 너 넣... 오랜만에 나왔지 아니 이걸 빵가루에 넣는 건좀 아니잖아 계란 다 묻었잖아 지금 씻치면 되지 <웃음> 빵가루 더 할까? 아니 중분한니아아 안돼 여러분,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. 바로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빨리 빨리 빨리 팬도그다 쳐버리면 롬나 카리스마 자 바로 네비. 깅. 아직 안 했거든. 깅. 아싸. 바로 야거 했던 분이 마음에 안 들면 혼내듯이 불카 이렇게 하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혼내 볼 거야? 나 혼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, 싫어 안혼내 <웃음> 바로! 롱롱롱롱롱롱 누가 롱 길게 하래? 얘 마음에 안 들어서 온거 봤지? 제 냄새 맡는 거쟤 황호 먹고 싶나보다 야 인마 너 비물이 우펠진 거 이리 와 롱롱롱롱롱 상망이 되게 좋아하 있어요 봐봐요 상대여기름 <웃음> 미안했어 한번나잘가연 오오 뭔지 스럽지 벌써 야야야 너무 가까이 하지마 야 렌즈 이거 비싼거예요 제가 왜 카메라 맞춰가지고요 저기 카메라를 거의 한 7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더 고퀄리티의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리바르게 <웃음> 지쳤어 왜 지쳐 너랑 얘기하면 너무 지쳐 시끄러워서 그렇지 음.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맞춰가지고요 지금 이 카메라를 하는데 은혜 아이씨 <웃음> 진짜 많아 주먹풀어 주먹풀어 반대편으로 오 야너왜 엉덩이 긁어? 엉덩이 긁으니까 화면 흔들리잖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어요 내가 언제 카메라 방금 흔들리고 보셨죠? 옆으로 이거 웃은거야 너 이거 재밌지 지금 아 진짜 무슨 자 그럼 지금 요정도면 다 된거 같거든요 바로 불가이식새 <웃음> 우와 여러분 장난 아닌데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핫꽁치 있잖아 요거를 너네가 아까 조림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남자가 개소거있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꽁치가 지금 여섯 마리네 두마리저자가 먹고 지금 바로 통튀김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마리는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짬처리 아니 그러면은 장모님이 오해하잖아 짬처리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엄마 짬처리 한대 짬처리가 아니지 그건 그... 둘이 얘기해 그럼 나 장모님 앞에서 바로 나는 짬처리 얘기할 수 있어 너무해 장모님 <웃음> 마무리 됐지? 아니 마무리 안됐어 나도 가 없어 장모님 됐어 마무리 됐어? <웃음> 어. 아 다행이다 이게 왜 마무리 됐는 알아요? 라가리 하트 했거든요 징그러워 아, 자 여러분 이두 마리 딱 바로 들고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들어가라 와와와와 와, 와, 와, 와. 와, 와. 여러분 이핫꽁치 가시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야야 야, 가만히 있어 나 찍어 나나나 나, 나. 아주 바싹 튀기면은 이, 이 그거를 아 뜨거지지 가시를 바싹 튀기면은 가시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가시를 먹는 거를 테스트하고 합격하면 제가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담갔습니다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톤 오프 오오 음, 아!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더럽게 맛없는 황어색선과사 핫꽁치 통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 아, 그냥 근데 이렇게 찍으면 내가 삐지좀 넣어줄게. 진짜 너무 싫다고 했지? <웃음> 양말 왜? 아 지금 벗을게 이고발 냄새 안 나야? 만지지 마. 소나무 아, 시스케 그러면. 야. <웃음> 뭐야? 시즌 척이야? 야 카메라 꺼 잠깐. 그거 얘기.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? 촬영북이 아니라? 자러분 <웃음> 이제 먹어볼 건데 생선 가스는 에 어떤 소스가 필요해요? 그렇죠. 바로 요 다른 다른 소스. 자 그리고 이 하콤스를 찍어 먹는 건 바로 릴리로를 열어봐 열어봐. 자자자 자. 자 그럼 이제 바로 먹어볼 건데 뭐 먹어볼까? 이거.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실리 소스 있죠. 찍어서 초메르 응! 음, 가시 하나도 없고 대맛이는데? 어! 뭔데? 진짜 맛있어! 아 진짜? <웃음>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? 줘볼래? <웃음> 나 배고파 <웃음> 줘볼래? <웃음> 코리 좀 먹어볼게요 초배와 가시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흰살 생선 보다 훨씬 더 담백해요 이 핫꽁츠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수산시장에서도 심지어 안 팔아요 그래서 먹기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은혜표시이왜 그래? 은혜 그래서 아까부터 아, 왜? 말이 너무 많아 난 언제 줘? 너 이거? 추베르 파면 줄게. 추르베르? <웃음> 어때? 음. 맛있지? 맛있어. 오징어 만나. 떠올리라네. <웃음> 뭐다 오징어야. 해마도 나고, 생선도 나고. 오징어 만나고. 센선도 오징어 만나고. 오징어. 잠깐 은혜가 먹고 남은 짬쓰레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너도 먹을 수 있는데. <웃음> 이번에 타타르 소스에 찍어 먹어요. 추베르? 아더 맛있어. 칠리가 더 맛있긴 해. 또 줘볼래? <웃음> 타타르 먹어 아 칠리 먹어 그냥 칠리가 더 맛있어 <웃음> 나 이제 조금 스위트해지려고 옛날에 너를 엿 먹이려고 수당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더 맛있는 거좀 먹이려고 왜냐면 댓글에서 이러더라고 다른 부분은 어, 어떤 맛있는 요리 우리 자기한테 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롯같이 만들지? 이렇게 생각하다 그럼 댓글 보고 좀 상처받더라고 너 칠리소스에만 찍은 거 줄게 타타르타 솔직히 맛이 없어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타타르 먹어 맛있어 쭈불 <웃음> 어때? 칠리가 더 맛있다. <웃음> 그럴 줄 알고 내가 타타를 찍었어. 이이 이, 이, 이. 자 그럼 그러면 이제 대망의 황어. 아 요거는 두개 섞어 먹어야겠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초배를배맛있어야나안 네, 먹어. 아니 아니 아니 학꽁치보다 맛있어. 어? 어 진짜로? 진짜 어. 초베. 주... <웃음> 음. 황어 맛있네. 여러분 황어 버리지 말고 포토서 생선 까스 해주세요. 진짜 맛있어요너 여기 먹어볼래? 뼈있다! 어, 와 진짜 크네! 어 아, 엄청 크네! 가지 보여? 길이? 아 아까 저 조사 써야되는데 아, <웃음> 가지가 확실히 없는 부분으로 줄게 이게 뭐에 걸리면 병문안 가지까짱 나니까 <웃음> 진짜 나 개쓰레기처럼 맞지 근데 방송에서만 이런 거 알지 은혜? 아니? 뒤지실래요? <웃음> 자 여러분 이거 은혜 한번 먹어볼게요 쩔룩쩔 음! 오 맛있지? 은혜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맛에? <웃음> 맛있지? 근데 핫공치가 더 맛있어, 너는? 어. 어떤 면에서? 나는 원래 생선가스를 별로 안 좋아해. 차라리 그냥 이렇게 튀기냐, 같이 이게 뭐 위에 버무려져 있고 이런 거안 좋아하구나. 응. 돈가스는 좋아해? 응. 그것도 위에 버무려져 있잖아. 그 고기 있잖아. <웃음> 제가 은혜랑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하게 뭐냐면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. 돈이 없이 힘들게 꿈 찾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은혜한테 물어봤어요. 은혜야, 너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고기 이런 거예요. 아, 롯데다 그럼 이거 소고기구나. 소고기 한 간에 근데 10만 원이 가려 아, 개롯데다 얘랑 어떻게 헤어지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장난이고 돈 많이 벌어야다요런 생각인데. 그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오빠 나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나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 왜냐면 그때 너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 맞지? 아니 난 진짜 돼지고기 좋아해 내 감정 파괴시키지 마자 <웃음> 그럼 요 부분 먹어볼게요 트베블와 학꽁지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아행가 학꽁지가 더 맛있나 요 학꽁지 먹어볼게요 트루페에음 학꽁지가 훨씬 맛있다 따죠해 먹어 먹어 이걸로, 이렇게, 먹어버려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잇 아파.